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아, 오늘은 정말로 전국 각지에서 굉장히 상담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요. 어, 그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내용 한 가지만 나누고 어, 오늘 유튜브 내용을 풀어가겠습니다. 어, 수원에 계신 사장님이 오늘 전화가 왔어요. 어, 그러면서 굉장히 조그마한 10제곱미터도 안되는 어, 현황도 도로, 지목도 도로인, 그런, 그, 이제, 도로 부지를 가지고, 어, 조합은 입주권이 나와 있는 거를 매수를 하셨대요. 그 사장님은 현재 또 1주택 자세요. 무주택도 아니고. 그 소장님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소장님 유튜브에, 현황도 도로, 지목도 도로인, 어, 과소 토지. 그니까 20, 20에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60건 미만 59까지의 그, 도로 부지를 가지고 받은 거는, 어 이렇게 무주택자여야 하고 그 정도 그게 돼야지만이 나온다 하는데 어 정말로 10제곱미터도 안 되고 저는 유주택자인데 이게 분양권이 나오는 게 입주권 나오는 게 맞습니까? 제가 잘못 산게 아닙니까? 하고 깜짝 놀래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랬죠 저는 부산에 있는 아지매거든요. <웃음> 그래서 부산 기준으로 아유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 그 분양권이 없는데 조합에 언론 전화해가 한번 제대로 알아보세요 했더니 결론이요. 이거 다 조례를 따르거든요. 요런 그 부분들은 근데 수원에는요. 그게 그런 제한이 없답니다. 다 나온대요. 분양권이. 그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웃음> 내일부터, 중계를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수원의 재개발 지역에 1제곱미터, 2제곱미터인 조그만한 땅을 사러 다녀야 되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 사장님 덕분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정보를 하나를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분은, 부산에 이제 조합 슬립 인가가 났고, 사업식 인가가 아직 나지 않은 구역인데, 어, 물건을 오늘 하나를 사셨대요. 가계약금 하나 보냈는데, 근데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그분이 계속 조합은 일하는 거예요. 물건을 이거 팔고 나도, 다른 연번에 또 조합 그 번호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어,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 후에 집이 이미 두 개를 가지신 분이 하나를 그냥 슬쩍 파신 거와 같아 보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안 나오거든요. 구역지정 전에 뭐 이렇게 물건이 있었던 것 같은 몰라도 조합설립인가 후에 그걸 팔 경우에는 조합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한번 좀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라. 어, 그분은 이거 팔고 다른 거를 샀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그 지득 날짜 기준을 좀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하나 서로 전화통화를 했고요 어, 그러다가 아이 재개발은 정말로 자격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참 많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어, 뭐를 알아볼 건가 하면요 2주택자가 어, 이미 2주택을 갖고 계신 거예요 2주택자가 1주택을 이렇게 팔았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미 집을 두 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미 2주택을 그랬는데 아, 뒤로 화면 넘겨서 한번 볼까요 어 이렇게 이미 이 주택을 갖고 계신데 어 이렇게 A주택을 먼저 가지고 있었죠. A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B주택을 하나 더 샀습니다. 이더 샀는데 공교롭게도 뒤에 샀던 요 B주택이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난 거예요.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이미 A주택, B주택 두 개의 주택을 이미 보유 중입니다. 그러다가 하나가 사업시행 인가가 났죠. 그리고 나서 1번 주택을 그러니까 A주택 1번이 A주택입니다. A주택을 매도를 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후에 하나를 팔고 이걸 하나를 팔았으니 이제 남은 거는 곧 입주권으로 바뀔 이주택 하나만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죠그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요 상태에서 이제 C주택을 산 거예요. 이게 C주택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후에 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사업시행 인가 후에 요렇게 시주택을 하나를 더 샀습니다. 그럼 현재 모습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건 이미 비과세로 팔고 없었겠죠. 3년 안에 이제 어, 비주택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얼른 팔았겠죠. 세금 때문에. 그리고 요게 입주권 될게 하나가 남아있고 1년 차이로 뒤에 대체 주택을 샀습니다. 그죠? 그 요런 경우에 요런 경우에 이 대체 주택은 만약에 내가 관리 처분인가 전에 샀다. 이 대체 주택을 사업 시행인가는 나고 관리 처분인가 전에 대체 주택을 샀다. 이러다가 나중에 만약에 여기 이 비주택을 사업 시행인가또그 이전에 뭐한 2년 이상 이미 주택으로 이것도 가지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비주택은 대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그죠 비과세 받으려면 만약에 비주택을 먼저 팔라고 하면 근데 비를 팔지 않고 이거 이제 준공 다 되고 나서 입주를 한 거예요 입주를 한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대체주택을 이렇게 1년 이상 1년 이상 취득하고 난 이후에 전 가족이 전 세대원이 다 들어가서 거주요건을 충족했습니다 1년 이상 그리고 나서 비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이제 1위로 입주를 한 거예요 요것도 역시 전 세대원이 입주를 다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입주를 하고 나서, 어, 그리고 난 경우에, 과연 이 대체 주택을 이제 팔고 입주를 해야 되겠죠. 그죠? 대체 주택 파는 거는 중공되고 나서 요렇게 2년 안에만 요 대체 주택을 팔아도 대체 주택 요건이 충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는데, 과연 이럴 때, 이 사업 시행인간하기 전에 A 주택, B 주택 두개 가졌던 분이 이 요렇게 하나를 팔고 어요 이제 B 주택 요 입주권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에 C라는 대체 주택을 하나를 사서 사업 시행인가 후에 입주를 B 주택에 하면서 요 C 대체 주택을 만약에 팔고 들어간다. 과연 C 주택이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궁금하시죠? 어, 이건 이 한번 보시면, 어, 2번이 요 A, 어, B주택입니다. B주택. 제가 1번, 2번 숫자를 아까 이야기 좋게 하려고 바꿔놨는데, 여게 B주택을, 어, 재개발 기간 중에, 아까 B주택이 사업식 인간하고 이제 바뀌었죠. 재개발 기간 중에 요 A주택, A주택을,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죠 요때 그때는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었음에도 우리는 세금 때문에 혼란 그냥 A주택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C주택을 샀죠 아 이거 팔고 없으니 대체주택 되니까 하나 더 사야지 이러고 샀던거죠 이럴 경우에는 재개발기간 중에 이 대체주택 취득한거는 양도 이거 비과세해주는 특례가 적용이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처럼 A주택에 들어가 살수 있는 집이 있는데 굳이 세금 혜택을 더 주면서 하나를 더 사는 것은 인정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예, 어, 요 해당되는 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되있냐면 1번 주택, 요 A주택, 요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후 B주택의 사업시행 기간 중에 A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를 위하여 취득한 시 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한 다음 양도하는 경우 시 주택은 대체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 대체 주택의 요건 중에 뭐가 있냐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사업 시행인가 당시 사업 시행인가 당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자여야 해요. 근데 아까 앞에는 사업 시행인가가 날때 이미 A 주택, B 주택 두 개를 가 있다가 하나가 사업신인가가 난 거였잖아요. 이게 벌써 탈락인 거예요. 그게 벌써 대체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시 주택은 동 규정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발표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언론 보면 문의는 똑같잖아요. 하나 팔고 없으니까. 팔고 없어서 입주권 하나에 대체주택 하나 산거 하나 가지고 있다? 당연히 비과세라 생각하고 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개가고 있었던 거는 아예 기본 조건 탈락입니다. 그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생긴가 후에 분양권을 갖고 있던 그런 집이 이제 뭐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해서 그게 거주하는 집으로 바뀌어서 1년 동안 들어가 거주했다. 그건 대체주택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주택은 하나 샀다가 어, 그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1년 살고 팔고 그 다음 또 하나 더살수 있고 또 팔고 하나 더 샀어요 입주가 늦어져서 그럴 때는 맨 마지막 거만 적용됩니다 아픈에 제가 대체주택 한번 이거 유튜브 찍어가 올리면서 어, 조금 수정할 부분도 있고 이래가 그냥 막 그걸 닫았습니다 닫고 새로 이렇게 지금 찍어가 올리는 거거든요 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앞번에 제가 올렸던 것 중에 설명, 부연 설명을 보충할까 하다가 아 귀찮아가 안 했던 게 비주택이 어, 관리처분 전에 이미 2년 이상 살았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대체주택 사갖고 옮기신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체주택도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샀다. 그러면 어, 그 비주택은 당연히 3년 안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파는 게. 일시적 일가구 주택이조성지역이면 그게 또뭐 2년 기간으로 단축이 될 거고요. 어, 그런 그게 있는데 그 부연 설명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수 있을 것 같은 대목이 있어서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어, 이렇게. 어, 알고 나면 쉽고 모르면 또 한없이 헷갈리는 게 재개발에 관련된 어떤 세금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합 자격 관련들인데 어 오늘도 이렇게 또 하루가 공부하다 보니 또 저물었네요 어 부산 지역의 재개발은 지금 굉장히 조금 가파르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 매도하시는 분들이 뭐 천만 원을 돈을 받고도 뭐 배액 상환하면서도 파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액 상환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겪고 받은 돈만 돌려주겠다고 우기시는 분도 계시고 <웃음> 정식 계약서를 다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매너있게 뭐다 지급 다 하면서 파괴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양각색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